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모버비의 정석 8번째 주간 Q&A 시간입니다. 약 2주 정도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두 가지 정도를 선별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질문들은 Q&A로 대답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Q&A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모바비에서 작업을 하다가 모바비 작업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폴더 지정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수로 닫기나 건너뛰기를 눌러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유지를 누르게 돼도 이렇게 파일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생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일 경로를 이탈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일을 삭제한 경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바비를 새로 시작한 상태에서 내가 편집한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어 줍니다. 그런데 이때 파일을 열었을 때 보시면은 파일을 추가해서 여기 데스크탑에 있는 모바비 강의라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나가게 되더라도 여기 이렇게 모바비 강의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내가 부득이하게 나갔다 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장을 하고 나갔는데 이 파일을 다른 곳에 옮겼다. 이렇게 여기 모바비 폴더에 있는 폴더를 옮겼다. 이 파일을 다른 위치로 원래 불러왔던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옮겨 버리게 되면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누르거나 닫기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거고요. 원래 불러왔던 위치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약에 파일을 옮긴 곳이 어딘지 기억을 한다면 이전 위치가 나와 있으니까 폴더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아까 모바비 폴더라는 폴더에 옮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고 폴더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결 방법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내가 옮겼던 파일 위치에서 다시 바탕화면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나서 모바비를 실행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와 해결 방법이 있고 또두 번째 원인도 비슷합니다. 내가 만약에 모바비에서 프로젝트를 불러왔다고 해서 작업이 다된줄 알고 파일을 이렇게 삭제를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모바비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폴더 지정을 해도 휴지통에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휴지통을 완전히 비우게 한게 아니라면 휴지통에 들어가셔서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복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바탕화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모바비를 실행을 해서 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왔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폴더 안에 넣어서 모바비에서 영상을 불러올 때 폴더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내가 아까 정했던 모바일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폴더 자체를 지우거나 이 폴더 안에서 밖으로 빼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런 파일 경로가 이탈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게 첫 번째 Q&A 답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Q&A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 비율 변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께서 모바비 자체에서 쇼츠를 만들고 싶은데 또는 내가 영상을 다른 비율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럴 때 해결방법도 역시 간단합니다. 여기 미리 보기창 밑에 보시면은 화면 비율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유튜브, TV, 인스타, 틱톡, 설정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비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은 원래 가로인 영상인데 화면 비율을 세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로 영상을 불러왔을 때 9대16으로 편집을 하게 되면 여기 세로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화면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은 여기 XY를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해상도라든지 아니면 수동으로 해상도를 조절해서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맞추는 과정에서 무언가 화면이 잘안 맞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자르고 회전하기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맞게끔 이렇게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도구창에서 오버레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화면을 조절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중앙을 맞춘다든지 또 여기서 자르고 회전하기를 다시 눌러서 이런 식으로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Q&A까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해당 영상 뿐만 아니라 모바비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Q&A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